소각산란 장유가 약하고 편향각이 작을 정도로 충격맥의 변수가 큰 충돌만 고려할 때 유효단면적의 계산은 많이 단순해진다. 이때 질량중심계를 사용할 필요 없이 실험실계에서 유효단면적을 계산할 수 있다. 먼저, 산란되는 입자 m1의 초기 운동량 방향을 x축, 그리고 산란 평면을 xy평면으로 정하자. 산란 후 입자의 운동량을 p1'으로 표기하면, 명백히 sin1은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향이 작을 때, 사인 세이터 원은 세이터 원으로 근사할 수 있고, 분모의 p1'은 초기 운동량 p1으로 근사할 수 있다. 그리고 입자의 운동량과 힘의 관계로부터 y 방향으로의 총 운동량 증가는 다음과 같다. 한편, y 방향으로의 힘은 장 유를 사용해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식 1의 적분에 포함된 유는 앞에서 작다고 했으므로 입자는 초기 경로에서 전혀 편향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즉 입자는 균일한 속도 v i n f i n 로 직선 y e q u a 을 따라서 이동한다고 근사하고 적분할 수 있다. 이때 fy와 dt는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이것을 식1에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마지막으로 x에 대한 적분을 r에 대한 적분으로 바꾼다. 왜냐하면 직선 경로로 근사할 때 R제곱은 다음과 같으므로 X가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플러스 무한대로 변할 때 R은 무한대에서 로까지 그리고 다시 무한대로 변한다. 따라서 X에 대한 적분은 로에서 무한대까지의 R에 대한 적분의 두 배이다. 그리고 dx는 다음과 같다. 따라서 산란각 세이터원은 다음처럼 주어진다. 이것이 작은 편향에 대한 함수 세이터원로의 꼴이다. 실험실계에서 산란에 대한 유효단 면적은 산란편에서 유도한 식과 타이와 세이터원의 관계로부터 구하면 된다. 이때 사인 세이터원은 세이터원으로 근사한다. 식 1을 방미각 공식으로부터 유도해보자. 산란편에서 유도한 방미각 공식은 다음과 같다. 가짜 발산을 피하기 위해 이 식을 다음처럼 표현하자. 먼저, 적분 상한으로 유한한 근수 R을 취한 후 이것을 무한대로 보내자. 유는 작다고 했으므로. 피적분 근호를 유의몇 급수로 1차항까지 전개하자. 그리고 R민을 로로 근사하자. 첫째 항은 알의 무한대로 갈 때, 2분의 파이로 간다. 둘째 항은 부분적 분하면 다음과 같다. 첫 항을 편미분하면 식은 다음처럼 된다. 한편, 알게 무한대로 갈 때, 첫 항은 0으로 수렴한다. 따라서, 알게 무한대로 갈 때, 방위각은 다음과 같다. 한편, 산란각 파이는 다음처럼 방위각으로 표현할 수 있다. 편향각이 작을 때 세이터와 하이의 관계로부터 세이터 원은 다음처럼 근사할 수 있다. 여기서 m은 두 입자의 환산질량이다. 위에서 구한 하이를 대입하고 로에 대한 편미분을 수행하면 세이터원은 앞에서 유도한 식2와 동등함을 알수 있다. 장유 equal, 알파 나누기, r n 거듭제곱에서 소각산란에 대한 유효단 면적을 구해보자. 식이로부터 세이터원은 다음과 같다. 이 식에 장 유를 대입하면 다음과 같다. 이때 로 제곱 나누기 r 제곱 이퀄 유로 치환하면 적분은 베타 함수가 된다. 한편 베타 함수는 감마 함수로 표현할 수 있다. 참고로 감마 함수는 다음처럼 정의된 함수이다. 베타 함수와 감마 함수 관계를 이용해 이 식의 적분값을 구하면 다음처럼, 감마 함수로 표현된다. 이때, 감마 함수 사이의 다음 관계를 이용하면 이것을 다음처럼 표현할 수 있다. 앞에서 유도했듯이, 소각산란에 대한 유효단 면적식은 다음과 같다. 로을 세이터 1으로 표현한 후, 식 3에 대입하면 유효단 면적을 구할 수 있다. 특히, n equal 1. 즉, 굴롱장에서 유효단 면적은 다음과 같다.